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수 없다. 그렇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신의 계시를 받은 메시아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언자가 아니고서야 절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인류에게는 반드시 사회 위험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개개인의 걱정과 불안함을 덜어주기 위해 진정한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사회보장기본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제도장치가 작동하게 된다. 국민의 권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참고로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우는 이걸 사회보험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우리는 이걸 공공부조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및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제도 우린 이걸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사회보험의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 중반부터 후반의 세계 상황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유럽은 전쟁의 신 나폴레옹이 주도하는 전쟁 속에서 상당한 혼란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나폴레옹 전쟁이 어느정도 정리된 가운데 오스트리아 핀에서 유럽의 날거긴다는 국가, 국가 다섯 개국이 모여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합의를 하기에 이르는데 이를 우린 일명 오두체제라 불리는 빈체제를 채택하죠. 이 오두라 불리는 5개국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그리고 독일이었습니다. 이중 독일은 타국에 비해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진정되면서 평화가 찾아오는 듯 보였으나 1848년 독일에서도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난거죠. 안타깝게도 독일의 혁명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원과 독일 내부의 보수층에 의해 실패하고야 말았죠. 프로이센 왕국의 비렐름 밀세와 후은 자신의 국정운영을 보좌할 최고 책임자로 바로 이 남자 1862년 비스마르크를 수상으로 임명합니다 이후 비스마르크는 철일정책이라 불리는 군비 확보 연설을 시작으로 덴마크와의 전쟁에서 승리 또한 자진들을 도왔던 오스트리아와도 전쟁을 벌여 승리 지리학상 유럽중심이라 할수 있는 프랑스와도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리고 1871년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던 독일을 하나의 독일로 통일까지 시킵니다 이때부터 프로이센 왕국은 독일 제국으로 선포되죠 비스마르크는 전쟁에서 돌아온 많은 부상자와 남편을 전쟁에서 잃은 과부, 고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군인의 신분이었다가 민간인이 된 전직 군인들의 사회 진출을 도와야 했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국가의 보장이었습니다.